지금 동기야 다가고 싶은 사람 우리 정정거저 어디로 왔어집가로 가고 싶은 좀진지 아, 시간의 종료. 정신없나나 강사반 김지영이라셀딱 붙어. 질문이 이게 뭐야? 같이 나. 싸우러 가고 싶죠. 나 되게는 네보 저요? 어. 저요? 저요근 꼬려 가지고. 됐어요. 나. 아, 다 나오는데. 셀야그요 선생님이 다 아, 너무 많은데. 나 저희 형 사랑합니다. 네. 제... 네. 롤모델입니다 낚시보기 형. 네. 낚시보기. 뭐 어.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. 작아서 네.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? 음... <웃음> <웃음> 우선 큰건 뭐예요? 마음의 크기? 성규야. <웃음> 사랑한다. 같이 주워라. 같이 가서 죽자. 싸워라 가고 싶지 않은 선수? 조민이 음. 상관. 음. 옆디가 찾고 왔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싸우러 가고 싶지 않은 점수. 너무, 너무 약해. 진다. 아, 이 형이랑 가면. 친구 외로우니까 안붙 그러면 <웃음> 다른 친구도 외롭지 않게 여기서 깠어. 아, 김승현 뭐였어? 수선택이 안 된다고 보고 준비 사태가 나면 친구들끼리 같이 시작은 해놓고 고기방패로 던져놓고 영웅이 왜 없어요 여기? 이거 그냥 하트 안보관하는데요네 이거 할때 있을 거 같은데 요 안다 안녕하세요 하고 마셨던가요? 싸우러 가고 싶지 않은 선수 뭐야? 이경은 벌 붙이는 거 벌써 붙어있는데요아 그래도 맞네 이종명 형없종져요 민정규 형은 없 이상해 민처럼 왕아트로 해주라 <웃음> 싸우러 가고 딱 봐도 몸이 그냥 <웃음> 아이해요 정규 형끼리만 <정병비만> 하 <웃음> 싸우러 가고 싶지 않은 박승규 <웃음> <막. 신규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승규 막막 막 달려가다가 그냥 옆으로 혼자 빠질것같아저 고민하네요. 오우.. 아. 친하기도 친하기도 하고 등치야. 다때려이거든요 그만한 희생이. 도망할 것 같아요, 저거는. 혹시 지좀 아니 지금 투표 못 받으셨네요. 왜요? 네. 할수 있어야 되나? 아, 그럼 워스트 말고 베스트. <웃음> 아, 베스트는 재수 없는데 음. 베스트를 먹고 싶은데 꼭 말씀해 주세요. 아, 제가. 생각... 아. 어. 김신님은신치님 심은... 잡아서 먹을 것 같아. 요좀비를요 <웃음> 네. 전비를 그거죠. 지우아 음. 끝까지 다 오셨어요? 네. 나온다. 아, 김성표 선수 뽑으신 이유는? 말랐잖아요. 이들 다 뛰어와요 진짜. 까리우들김성구나 아, 아, 붙이지 마라 호시 아, 형 뭐죠 시 정호 형 호호 지텔 호시 형 두표나 받으셨니다데이제랑 아, 같이 싸우러 가고 싶어 좀비? 이거 달라 해야 형이유는요도망을것같데요자형도망고저문자가있습니예 많이 받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? 도데 아본인 도망갈 거야? 네. 영화 보면 은 항상 싸우는 사람이 없어 죽거든요. 저저 저 누가 했어요? 형이요? 어, 저, 저. 어느 쪽에? 전못 봤어요. 아, 이거 한테 무슨 날 좋아해서 가고 싶은 선수 좀 쉽지 않은데? 평평형, 안 물려요, 이 형은. <웃음> 아, <웃음> 얇아서. 먹, 먹을 게 없어서? 먹을 게 없어서, 잘하시네 먹을 게 없대. 평평형! 어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. <웃음> 싸우지시끄러워지 말이 너무 같이 가면 들켜요. 시끄러워지. 가시 <웃음> 누가 투표했는지 봤어요? <웃음> 봤어요. 누구예요? <웃음> 이해승선수 <해숭 선에서>. 워스텔이에요, <웃음> 뭐, <웃음> 제가? 네. 현재로는. 왜지? 바람 만 무조건 사는데. 일단은 성평을 일단 <웃음> 같이 다녀야죠. 송평이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. 그리고 구은 몸이라는 애가 약간 면역이 되어있거든요. 아, 어? 별명이 브로나예요, 브로나. <웃음> 말안할 거잖아. 아, 네. <웃음> 이형준은도하고에을가지고스 우선... 사유는요? 같이 면 제가 지켜야 될거 같아요. <웃음> 좀 네? 아. 어좀몇준비 진단이야. 예? 네나 가고 싶지 않은데. 지나 가고 싶지 이제, 않은 생각. 나이 가고 싶 어제 싸움 잘해. 그래. 언제, 나, 자기는 싸움 잘한데 왜요? 도망다 <웃음> <이렇게 있어. 웃음> 아, 정준영이지 뭐, 업 밀리기인 알잖아요. 파티가 음, 아, 어... 다리예요? 네. 의외로 지금 투수들이 아, 선방하고 있습니다. 정준이 형 방망이 들어도 이길 거요 방망이 들어도 이길 거예요? 내표 씨. 내 네. 어, 일단 뭐경치레보고다 뽑아준 거 같은데 믿, 믿어줘서 팀원들한테 감사하고 혹시 진짜 그런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당연한 결과일 이지죠 이지제찍 놀린 것 같은데. 전혀 없지 않죠. 아, 내가 1위 했대. 전환근 전환 뭐라고. 뭘일이 전환근 쌀어버렸는데뭘일이그 아까 뭐 좀비 투표. 나 아, 이기 투표인 줄알았는 아. 감사하고 제 티에만 있어요. 다살수 있으니까 잘 드세요 자다 일어나서 점심있어요존 님을 평소에 좋아하세요? 네? 재밌어요 네. 네. 재밌게 봤어요 네. 아니 잘챙겨보진 않네요 부산 행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음. 뭐,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야, 우상 많이 찾아와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